아이돌 후면 셀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는 거고 이인중이확 짧아지면서 중안부가확 축소된 느낌 진짜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100% 환장은 건질 수가 이 프리뷰가 보이잖아요?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쌀이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아이돌 후면 셀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는 법을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거 아이유씨가 하면서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엠믹스 혜원님? 규진님? 되게 많은 아이돌 분들이 다 이렇게 후면 셀카로 찍더라고요 그 저는 왜 이렇게 찍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화질도 훨씬 선명하고 약간 팬분들이 더고화질 사진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꽤나 흥미로워서 제가 따라해봤다가 아주 대참사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요 <웃음> 그분들 이렇게 찍는 거를 엄청 막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저만의 약간 팁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요 셀카 찍는 법도 알려드리고 고그 셀카가 잘 나오기 위한 메이크업 꿀팁도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해보고 후면 셀카를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색조나 뭐 메이크업 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윤곽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좌우 반전이 자동으로 되고 후면으로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플래시를 많이 떠 그럼 이제 좌우 비대칭 뭐 음영, 얼굴 윤곽? 이걸 내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진짜 차이가 커가지고 약간 아이돌분들은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이미 다 관리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걸 컨투어링으로 진짜 많이 잡아주고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찍으면 그 전이랑 후랑 그 결과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평소 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늘은 컨투어링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얼굴 윤곽 음영을 잡아주면 좋을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할건 다하고 풀메인 상태인데 이 얼굴에 쉐딩? 음감을 하나도 안 넣은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그 느낌 그대로 한번한번 색깔 한번 찍어볼게요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찍었냐면 그냥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버튼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엄청 이렇게, 이렇게 헤매고 이, 이런 대참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얼굴에 윤광 메이크업을 해보고 다시 한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공적인 윤광 메이크업 이 컨투어링을 잘 해주려면 무엇보다 제품을 잘 선택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요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인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출시하자마자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전 출시하자마자 진짜 제돈 주고 사가지고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왜이 제품을 추천하냐면 진짜 이게 색깔이 내 얼굴에 있는 그 그림자 컬러랑 진짜 똑같을 정도로 엄청 자연스럽고 이렇게 보시면 웜쿨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쿨 블렌딩 컬러를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컬러 전부 노란기? 붉은기가 진짜 싹 진짜 은은한 그림자색 내 피부 본연의 그림자색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이 원블렌딩 컬러도 채도가 높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웠고 저는 쿨톤이지만 좀 웜한 메이크업 할 때도 얘도 되게 잘 써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후레쉬 켜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광에서는 안 보였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게 사진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제품이 라이트, 미드, 딥톤 이렇게 명도에 따라서 되게 세심하게 컬러가 3단계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 되게 자 자연스러운 그런 제형감이라서 진짜 내 음영같은 자연스러운 컨투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쿨 블렌딩 컬러로 밋밋했던 얼굴에 음영감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이코 조각 쉐딩을 해줄 건데 저는 보통 코 쉐딩은 이 컬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좀난 쉐딩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덜으셔가지고 이 눈썹이랑 콧대랑 이어지는 쪽에 이렇게 한번 쓱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가이드를 잡아주신 다음에 요 조금 더 진한 컬러 묻혀가지고 잘 털어주시고 아까 지나쳤던 구간을 한번더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요 눈썹이랑 이어지는 쪽은 눈 앞머리랑 좀 가깝게 깊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t 존에 입체감을 확 살려주면서 콧대가 좀오떻해 보이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딱코 중앙 정도까지 T존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제일 진한 컬러로 볼을 잡아줄 거예요. 이제 콧볼이 조금 뚱뚱하다, 또족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이 코끝을 V자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콧망울에서 V자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세모로 깎아주시고 이코볼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코 옆면은 사선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긋지 말고 이렇게 높이를 따라 비벼준다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콧대 쉐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보다 확실히 코가 확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이눈 밑에 삼각존에 살짝 음영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 언더 음영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사진 찍었을 때 눈이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일 진한 컬러로 이 애교살 양감은 이렇게 줬는데 이 밑에 음영지는 부분을 하나도 터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되게 애교살만 뿅 튀어나온 그런 자연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를 제일 진한 컬러로 한번 쑥 그어줍니다. 지금 같은 애교살 메이크업을 한 건데 이눈밑 음영 주고 안 주고가 이렇게 차이가 크답니다 그리고 또이 입술 쉐딩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진 찍을 때꼭 해주거든요. 이두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입술 위쪽에 살짝 음영을 주고 이 아랫입술에도 이렇게 살짝 음영을 주면 지금 이렇게 만했는데도이 인중이 확 짧아지면서 중안부가 확 축소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같은 오버립을 해도 이 위아래로 음영을 어떻게 주느냐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입술 두께가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주시고 좀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입꼬리 끝에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이쪽보다 이쪽이 확실히 이렇게 싹 올라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얼굴 외곽에 쉐딩을 넣어줄 건데 생각보다 이 얼굴 전체 쉐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런 술렁술렁한 브러쉬에 이세 가지 색을 다 섞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일 끝쪽에 먼저 한번 이렇게 쓱쓱 가줍니다. 여기가 제일 진해야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싹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한번더 묻혀요. 얘가 가루날림이 진짜 적은 편이고 되게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이렇게 여러 번 올려도 하나도 안 텁텁하고 되게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번 올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굴리듯이 공굴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주고 생각보다 이 얼굴 외곽 쉐딩이 실제로 봤을 때도 진짜 차이가 크고 사진 찍을 때 특히 프레스 터트리면 진짜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이 헤어라인 쉐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일 진한 컬러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긴 곳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진한 컬러도 색깔이 별로 안 진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진짜 하나도 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좀 머리 사이사이를 메꿔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완벽하게 디별로 빼놓은 상태에서 이제 후면카메라 찍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서 왜 그렇게 초참하게 나오는 건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지켜가지고 찍으시면 100% 환장은 건질 수가 있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후면카메라를 찍을 때 연예인들을 보면 은 이렇게 앞에 요 촬영 버튼을 눌러가지고 찍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찍어보면 알겠지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액정을 터치하는 거라서 버튼을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보다 보면 인물 사진으로 찍혀있고 밝기 조절을 막 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 핸드폰 옆에 음량 버튼 있죠 그걸로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일단 뚝딱거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찍으실 때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때는 요 카메라 아래쪽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자연스럽고 정말 액정을 보면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좀 액정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약간 규진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고거 나름대로의 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1배줌에서 이렇게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이 후면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 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3D이기 때문에 이거를 1배줌 해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면 얼굴이 되게 오이처럼 왜곡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1.5, 1.3 요 정도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왜곡을 잡아준 다음에 프레시를 켜주시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진짜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겠다. 도통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울 있죠. 거울을 핸드폰 밑에다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프리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번 찍다 보면 대충 어, 이 위치에서는 얼굴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가 딱 보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포즈를 좀 취해가면서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요 아무것도 안했을 때랑 요 메이크업이랑 꿀팁들을 적용해서 찍었을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요새 핫한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셀카 찍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으니까 화진도 훨씬 좋고 좀 힙한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이제 인생샷 건지고 싶으신 분들 후면 카메라 셀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꿀팁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요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이 올리브영에서 한달 동안 23%나 할인 하고 있다고 해요. 또 2월 1일에는 27%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